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려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자, 앞전에 76편에 밀어치기를 했습니다. 예술구성의 배치를 포함해서요. 자, 요번에는 그 반대인 끌어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 끌어치기입니다. 자, 끌어치기는, 4구에서 끌어치기는, 일족구는 힘을 받고요. 재수구는 힘을 덜 받는, 그래서 수구는 죽여치기에 가까운 끌어치기죠. 음, 말 그대로 약간 톡샷입니다. 4구. 자, 4구는 여기서 그냥 톡끓인다는 느낌이죠. 어차피 1족구를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구는 컨트롤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게 4구고요. 3쿠션은 1족구도 힘을 받지만 제 수구가 힘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수구가 힘을 받으려면 하단 당점을 끌어주셔야겠죠. 자, 76편에 밀어치기를 했습니다. 밀어치기 할때 팔로우가 나갔죠, 어느 정도? 쭉. 그거랑 똑같이 하단 당점을 밀어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끈다고 해서 톡! 이렇게 끄는 게 아니고, 쭉! 기입니다 쭉! 하지만 스피드가 빨라야 되겠죠? 자, 걸어치기 할때 당점은 하단, 완전 맥심 하단 당점은 아닙니다. 약간 중화단 당점입니다. 중화단 당점을 주시고 DQ만 살짝 들어서 치는게 3쿠션에 끌어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DQ를 안 들고 일자로 해도 끌리긴 하지만 먼 거리에 끌때먼 거리를 끌 때는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DQ를 살짝 들고 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되면 중화단 당점을 주시고 d q 를 드시고 그대로 쭉 찔러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되 스피드가 빨라야 됩니다. 보통 끌어치기는 뭐 가까운 접시성에 끌어치기는 대략적으로 한 2.5레일에서 3레일 정도, 그 외의 공은 4레일, 5레일의 스피드가 나가야 됩니다. 자. 밀어치기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배치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요렇게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끌어치기 하실 때의 방법은 밀어치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밀어치기는 쭉 큐가 나간 거죠. 근데 끌어치기는 요 1접구가 멀리 있으면 롱으로 나가셔도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롱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q 가 나가서 요 정도에 멈추셔야 됩니다. 더 나가버리면 공이 맞고 뒤로 빨리는 뒤로 오는 끌려오는 수구에 q 가 맞을 수 있겠죠. 그럼 파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 스피드만 빨리 하시고. 큐를 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점은 하단 당점이 아닌 중하단 당점입니다. 하단에서 약간 위로 올리는 거죠. 거기에서 DQ를 살짝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게 돼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간결하게 치시되 스피드는 3에서 뭐4렐 많게는 5일까지 그 정도의 스피드가 필요하고요. 두께는, 뭐, 여기는 8분의 8 두께인데, 어, 두께는 조금, 뭐, 8분의 7 두께, 8분의 6 두께마다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스피드에 따라 공이 휘는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이죠. 자, 디쿠를 들고 중화단 당점을 치시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가는 쪽으로 반대 방향의 회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7시 내지 8시 당점이 되겠네요. 자 시타를 해볼게요. 중화단 당점을 주시고 자 밀어치기와 똑같은 스트로크로 치시면 됩니다. 밀어치기와 똑같은 스트로크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순간 스피드가 빨라야 됩니다. 그만큼 걸어치기는 순간 스피드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중화단 당점에 DQ를 드시고요. 큐를 일자로 해서 하단 당점을 쳐버리면 공이 뜰 수도 있고요. 점프볼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잘못 치면 테이블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단 당점, 하단 당점보다 높은 당점 그리고 d 큐를 세워주시고 쭉자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배치 한번 보실까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배치를 세워봤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자, 그래도 칠수 있습니다. 자, 8분의 7 두께 정도를 하단으로 치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스핀이 걸려서 먹는 거죠. 중화단 당점, 디큐를 드시고요. 회전이 급 많이 먹어야 되니까 당점이 7시가 아닌 8시입니다. 자, 스트로크를 잘 보시고요. 스피드는 가까우니까 그렇게까지 스피드를 안 내셔도 됩니다. 3에서 4레일 정도. 3에서 4레일 정도. 자, 요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스피드가 안 빨랐죠. 하지만 DQ를 드시고 쭉 해버리면 끌리게 돼 있습니다. 자, Q를 찌를 때쭉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대로 쭉! 자, 이번엔는 이렇게 배치를 세봤는데요 자, 여기를 맞고 이렇게 가서 20에 20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키스 확률이 아주 높네요. 자, 이럴 때 얇은 두께를 공략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반 두께 정도가 맞게 되어 있는데, 중하단 당점 디큐를 들고 끌어치기를 해주시면, 반 두께가 아닌 두 두께가 빠지는 8분의 2 두께를 맞춰도 라인은 똑같이 나온다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8분의 2 두께. 하단, 중하단 당점, DQ를 드시고. 자, 스트로그는 끌어치기죠. 끌어치기지만, 원래 치시는 스트로크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대신에 하단을 쭉 넣어주셔야겠죠. 자, 8분의 2 두께. 하단 당점. 당첨, 중하단 당점에 DQ를 드시고요. 자, 끌어치기입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중화중하단 당점에 DQ를 드시면 두개두 개를 빼도 똑같은 라인이 형성됩니다. 설명은 뭐요 정도면 다 끝나는 거죠. 특별하게 예술성에 가까운 그런 공이 아니고 방금 친 뒤돌리기처럼. 그런 공을 구사할 때 아주 좋습니다. 하단 당점, 아, 중하단 당점, 디큐를 드시고요.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